아 그리고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. 그런데 그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휴가를 내고 수술을 받아야지 추후의 경과를 또 알아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희가 이제 수술할 때 회복 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사실 이제 평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크게 수술하고 나면은 정상 생활을 할 때. 요소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가 붓기면이죠. 많이 부었다가 이제 부은 얼굴이 남이 보기 좀 어색하거나 좀흉할수 있으니까 그게 흉하지 않을 정도로 빠지는 건 짧게 보면 일주일, 좀 길게 봐도 이주 정도 된다고 봐요. 그래서 겉으로 붓기면으로는 한 일주일에서 이주일 사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건 이제 양악 수술만에 해당되는 거예요. 이게 수술하고 턱을 막 자유롭게 움직이면. 우리가 수술해서 딱 만들려고 했던 교합에 정확하게 맞을 확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숨을 잘 쉬게 될 때부터는 치아의 틀을 저희가 웨이퍼에 네. 넣는데 웨이퍼에다가 위치 아래 치아를 묶어놓는 네. 걸기간을 어, 가집니다. 이 가지는 이유는 어, 안 가지고 몇 년도 해보고 가지고도 몇 년도 해봐서 저희 병원 통계로 봤더니 이거를한개안한 경우보다 수술에 나중에 교합이 안정성 이 훨씬 높고 치아교정이 빨리 끝난다는 결론이나서 응. 수술하고 한 4일 째부터 숨을 잘 쉬게 될때니틀 뚫릴 때가 그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약 열흘 정도는 어, 그 홈에 딱 맞춰놓고 위하고 아래 치아를 그상태되되지 치열을 계속 뻗어놓고 응. 있으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열을잘하게 응. 끌어지면 말을 잘하기가 어려워서 말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시면 이주를 쉬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이 기간은 말까거나 얘기했지만 그 필수적인 기간은 아니긴 해요 사람마다 네. 네. 뭐, 최종적으로, 이렇게 하는 게 교정이 좀더 빨라지거나 좋기 때문에 하는 거지. 근데, 일단 수술을 하고 싶은데, 휴가는 열일밖에 못 내. 그래도 상 크게 상관없다. 이거. 그래서, 홍상적으로 이줄 낼수 있으면 이줄 내고 하지만, 어, 며칠 정도는 게 더하고 빼고 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, 음,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자주 보면서, 어, 교학을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면, 짧게 잡아도 능련합니다 같은 경우는 6일만에 출근했는데 네. 네. 그말안 하고 사고 보시면 네. 네. 일주일 안에 6일만에 출근했는데도 부은 것 때문에만 될수 있어요. 그렇죠. 뭐 통상적으로 2주 휴가 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게 되려면 2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니다